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역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전직원 목사님이 전해주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아, 저도 1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어, 때에 따라 내리시는 그 은혜가 아주 심요망직... 뭐죠? 망치키인가요? 망직, 막직, 아, 막직. 아, 죄송해요 한글을 책으로 배워서 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이 시즌에 또 두째 주에 또 원래 스케줄이 세 번째 주잖아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이제 오순절 기도회니까 제가 이주두 번째 주에 부탁을 드렸는데 잘했다. 하나님 또 주시는 말씀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일을 부터축원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반갑할니다는 일을 할수 있는 일이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어 사실 제가 어버이 주일인 것을 금요일 날 알았어요. <웃음> 그래서 어 이게 금요일 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만그 앤카운터 그, 그 워시 있잖아요. 끝나고 목사님께 얘기를 하면서 아 이번 주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럼, 아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이구나. 이번 주 설교를 다 준비해 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한 2주 전부터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어떠한 말씀을 또 어떻게 전해야 할지 또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저에게 먼저 주시길 원합니까? 또 성도님들께 어떻게 전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막좀 물으며 한 2주 정도 머물거든요 그런데 아 이번에는 이제 이미 설교를 다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준비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아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또그 얘기를 듣는데 막 부담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제 본문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또 금요일 저녁부터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어, 좀 지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성령께서 하실 일을 들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어, 이렇게 어버이 주일 날 이렇게 설교를 몇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할 때마다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17년 정도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뭐 20년 30년 또 많으신 분은 4, 50년 정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시고 가정을 꾸리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가정에 대해서 또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다는 게 조금 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이 가정을 교회와 빗대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제 안에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또 하실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이제 예배소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예배소서의 깊은 어떤 배경적인 얘기는 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 로마 감옥에서 쓴어 편지입니다. 예배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쓴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를 쓰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짝 우리가 어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에 여그 예배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제 목회를 하게 되죠 한 2년 조금 넘게 한 2년 3개월 정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외국인들 이 여러, 여러 명이 살고 있었어요 이 예배소에 이 예배소는 요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자, 구원은 원래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제한된 것이었죠.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이방에까지 전해졌다. 이방에까지 다다랐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이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이 외국인이든 이방인이 이 사람이 이방인이든 이때는 이방인들 개돼지 취급을 했거든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께 겸상도 하지 않았고요. 함께 이렇게 뭐 닿지도 않았어요. 항상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예배소 교회 가운데 이 편지를 보내서 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구원이 이르렀어 그래 맞아 그리고 바울도, 바울의 말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 그런데 딱 하나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 너희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배, 너, 이방인이,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들도 너희들 이방인들이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럼 너희들이 유대인이 될수 있고 너희들에게 구원이 이를수 있게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잘못된 거짓 진리로 그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배 소설을 쓰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얻은 자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로 내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예배소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은 무엇인가? 예리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4장에서 6절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4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사장에서 6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에 가정의 얘기가 나와요 가족의 얘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이때 당시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야 할 것인가 특히 1차적인 관계, 나와 나의 아내, 나와 나의 자녀의 관계 또 2차적인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가 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어,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길잖아요. 그죠? 너무 길어서 제가 사실 오늘 어버이 주기도 하고 해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만 본분 말씀을 정했는데 오늘 좀다 같이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일부 예배, 일부 예배 이걸 좀 하다가 절반도 못 나고 끝났어요. 한 시간 했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자를게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끝낼 테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오메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 뭐처럼 라뭐 하라고 하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과 해라 라고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면부품들이 굉장히 화를 내세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여자가 머리가 되면 안 되나요? 왜요? 어, 바울은 약간 좀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남자들 이렇게 이 말하죠? 여자들은요 여자들이 좀 가정을 이끌어가면 안 되나요? 내가 더 능력이 많은데 내가 좀더 남편보다 많이 벌어오는데 내가 좀 이끌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차별하신 분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라면서요 아, 내가 봤을 때 별로 안 공평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나는 내가 왜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해야 돼요? 나는 감정이 없나요? 난 생각이 없나요? 왜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남편에게 굴복시켜야 돼요? 이복종이란 단어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끼잖아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라고 저한테 물어요 어,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웃음> 집사님이 그렇게 막, 막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 이 문제는 사실 좀 우리가 그 머리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에 대해서 머리가 무엇인가. 자 여기서는 교회와 교회와 가정을 같이 빗대서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리스도의 머리, 아, 남편이 아내의 머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머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굴복시키는 모습인가요? 막 통치하고 다스리고 강압적으로 요청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강제적으로 시키는 이런 모습인가요? 우리는 보통 굴복시키다, 뭐 다스리다라고 하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좀 떠오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머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기의 것을 모두 내어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히브리, 히브리 문화, 문화 안에서는 어, 이 발을 닦는다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노예들, 노예들이 발을 씻겨주시죠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요 그때 당시에 신발이 이렇게 좋은 신발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도로는 어떤가요? 흙먼지에 날리는 그런 도로였어요 항상 발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항상 발을 씻습니다 깨끗하게 노예들이 바로 그 발을 씻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자로 오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들은요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를 뭔가 통치하고 나를 돕는 조력자 나를 돕는 나를 위해 희생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를 희생해서 아내를 돌보고 내가 나를 주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내, 연약, 내, 내 아내의 연약함과 내 아내의 정말로 그런 모난 부분들을 마음으로 끌어안는 그 자리가 바로 남편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까지 끌어안으시고 죽으셨듯이 우리가 나의 가족의 연약함을 끌어안고요 함께 울어주고요 함께 공감해주고요 또 다시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어서자 격려하고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복종이란 단어가 우리가 좀 복종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헬라어는 좀 다른, 다른 의미예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타소라는 뜻입니다. 휘포타소. 이게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되어져서 만든 단어예요. 휘포는 뭐 뭐냐면 어, 어떤 아래에, 무슨 물건 아래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타소는 뭐냐면 순서대로 정렬시키다, 뭐 순서대로 배열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뜻을 복종이란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복종하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 아래에 들어가서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남편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내에게만 이걸 요청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아내만 내 밑에 들어와서 나를 섬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서로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이에요 서로 섬기는 자로 자리로 가라는 것이에요 서로 내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머리의 자리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뭘 요청하시냐고요? 25절,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해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듯이 네가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맛볼 수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정말로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년 이제 됐습니다 결혼한 지 17년 됐는데요 아내랑 종종 다퉈요 예. 사실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 예. 제가 좀잘 삐져요 제가 좀 삐집니다 지나가는 말에도 좀 삐지고요 마음 상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 정말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내한테 잘하고 싶었어요 제 아내를 항상 웃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장난을 잘 쳐요 근런데 아, 저희 한 장난을 너무 싫어해요 극혐해요 정말 장난치면 눈빛이 변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당신만 재밌는 장난이 무슨 장난이야? 나도 재밌어야지. 나한테 맞춰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맞는 말이죠. 처음에 저희가 결혼했을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결혼하고 이제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예수 전도단에는 공동생활을 같이 해요 공동생활 함께 같이 사는 거죠 한 건물에서 그래서 주방도 같이 공유하고 화장실도 같이 공유하고 개인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좀 불편해요 사실은 뭐 아이 뭐 빨래도 좀 해야 되고요 아이 이숙식도 좀만들어 줘야 되고요 또 아내도 임신을 이제 막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도 많이 망가져 있고 굉장히 예민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자기가 본인도 선교사로 또 이렇게 헌신했지만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감 이런 것들도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민한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아내를 좀 재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 아내가 이제 아이의 음식을 만들고 나머지 그릇을 정리하려고 이제 공동 주방에 가서 이제 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그때 한참 유행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왕송이였는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은 김삼순 그랬잖아요. 그 현빈 막 나오셨던 현빈 그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보면서 어떤 영화 차그 드라마 장면에 백허그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딱 안아주는. 근데 너무 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 멋있다. 우리 아내한테 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공동 주방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안아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딱 했어요. 너무, 너무 제가 생각해도 좀 제가 너무 스윗한 것 같아요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아줬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냥 설거지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뒤에서 안으니까 손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배로 가겠죠 배를, 배를 만지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여보는 수영을 안 배워도 될것 같아 <웃음> 왜? 아, 물이안 빠져 죽을 것같아출 추부 하나 이렇게 와, 크게 맞춰지네 어, 안 빠져줄 것 같아 한 물놀이 갈때뭐 붙어있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그 싸늘함이 <웃음> 저까지 그제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거지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안 해도 알 거예요 제가 재밌게 농담을 해주고 싶고 웃게 해주고 싶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아내를 웃겨주고 싶었고 또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고 아내가 아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감각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내는 이 코드가 잘안 맞았던 거죠 아내도 알아요 아내도 알아요 이 사랑은 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아세요? 내 방법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사랑하고 싶은 방법으로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아 내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해줘야지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한국은 그런 게 되게 아주 편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또뭐 데이트 폭력이나 또막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래서 데려와 자기 집에 감금시키고 난 너를 사랑할 수,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죠? 내 방법대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내 방법대로 사랑하고 내 방법대로 배려하고 내 생각대로. 내 아내들을 좀 그렇게 배려하는 그렇게 하는데 또 아내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공격으로 느끼고요 오히려 나를 오 어, 이것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나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저의, 저에게 돈을 잘 쓰지 않는 편이에요 잘안 쓰기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는 저희 집은 굉장히 예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좀 가난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돈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마트를 가도요 한참 봐요 이거 무게를 따져보고 <웃음> 가격을 따져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돈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처음에 굉장히 커가지고 싸웠어요 엄청 많이 싸웠어요 저를 보고 되게 답답하대요 아닌데 왜 돈을 아끼는데 왜날 답답하다고 하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아내를 너무 이해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되,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태였는데, 전 항상 신발을 신을 때 인터넷에서 그냥 산 만원짜리, 만오천원짜리 이런 걸 주문해서 신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항상 좋은 신발, 나이키, 뭐 이런 거, 올해 10만원 넘는 거 이런 거. 이런 건 그냥 신어요. 그러니까 고민 없이 사서 신어요. 그게 다 자기의 삶의 삶이었던 거죠. 부유하니까.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 이제 좀 목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를 데리고 나이키 매장으로 막 가요. 거기서 제일 비싼 신발을 사줬어요. 아직까지 신고 있습니다. 17년 됐습니다. 떨어지질 않아요. 좀 신발을 바꾸고 싶은데 떨어지질 않아요. 정말 오래 신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그런 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많이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일 수도 있겠죠 가난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어, 1부 예배 때는 제가 좀 저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저 카메라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말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서 각각 너희가 사랑과 존중을 하라. 너희 관, 부부 관계 안에서 존중과 사랑을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해요. 아내랑 싸울 때마다 저는 제...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어떻에 그렇게 화가 났지? 어, 아내의 어떤 말이 날 이렇게 아프게 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한동안 제가 그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먹인 뭐야 아내가 함부로 얘기하니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먹인 뭐야 말 없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의에 머물고 또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아내의 어떠한 부분이 나를 이렇게 상하게 할까요? 도대체 내가 잘못된 걸까요? 내가 너무 속이 쪼가 터져서 그럴까요?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는 존중을 받을 때 살아납니다. 너의 아내의 말에 존중이 없으면 너의 말에, 너의 마음이 상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아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사실 맞아요 남자는요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좀 어느 이해하실 것 같아요 남자는 존중을 받을 때 나를 가족에게 던집니다 내가 내가 남편 가정에서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을 때 나를 정말 희생해서 가정을 돌보고요 나를 정말 다 던져서 가정을 돌봅니다 그럼 여성은요 아내는요. 아내는요 사랑받을 때 아, 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아내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 가족에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쁘게 기꺼이 할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저와 아내의 말 사이에서 이런 말이 없었던 거예요 서로 먼저 나에게 존중을 표현해 주길 바라는 거죠 아내는 먼저 나에게 당신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보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먼저 피차 먼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여줘 그럼 내가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바 너가 문제잖아 네가 안 하니까 문제잖아 성경에 네가 먼저 하라고 써있잖아 네가 대접 받으려거든 네가 먼저 대접하라고 하잖아 네가 받고 싶은 만큼 네가 네가 먼저 대접을 하면 네가 받는다고 얘기하잖아 네가 먼저 해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어 문제는 너야 라고 말한 것이죠 거기에서 다툼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결혼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아내와 함께 살면서 배워가는 중입니다 참이 가정 환경이라는 게또 자라온 환경 또그 환경 속에서 천천히 이렇게 좀 확립된 어떤 가치관 또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금방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 결혼하면서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들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을 믿는 사람들 또그 가정 안에서는 이러한 관계 부부의 관계 서로 복종하라 서로 겸손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 너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서로에게 보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육장에는, 어, 자녀들과 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이라 자, 옳으이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옳, 옳, 옳다의 반대말. 어, 뭐, 그르다. 또는 뭐 잘못, 뭐 잘못, 뭐, 뭐라고 해야 되죠? 틀리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옳다, 오르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의 어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본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본성이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준 본성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을 때에 너의 안에 놓어놓으신 것이 있는데 선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야. 그게 맞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사실 이제 제가 아이 저희 어, 아이 학교에 어, 한국 아이 한 명이 이제 전학이 유학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와 이제 저희 아이가 참 친하게 잘 놀아요. 그 아이가 오기 전에는요 제가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 아이가 참 내성적인가? 왜 친구가 별로 없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큰그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 친구 있니? 야, 친한 친구 있으면 집에 데리고 와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같이 놀러 가고 싶은 얘기해 같이 캠핑 가자 아빠가 친구? 아우 뭐 아빠가 아 재밌게 놀아줄 수 있어 데리고 와 라고 한다 그럼 없는데? 어, 없어? 그래요 그럼 한국 뭐 저기 학교에서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니? 그러면 어, 뭐한 명? 그데 걔도 별로 뭐 그냥 에이 뭐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래 여기서 얘가 굉장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구나 내성적인 아이구나 우리 큰 아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한국인 친구가 유학생이 이제 저희 아이의 반에 이제 배정이 되고 그 아이는 굉장히 활달한 아이예요. 한국에서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축구 그런데 부상을 당해서 이제 어, 이곳에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계속 운동만 한 아이던 아이라서 이제 뭐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유학을 온것 같아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피고 바러갈 때마다 그 아이가 와서 되게 반갑게 인사해주고 저를 안아줘요 참 밝은 아이예요 정말로 착한 아이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승리,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삼촌 삼촌 어 왜? 승리는요 참 맑은 아이 같아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들 이름이 승리입니다 승리는 참 맑은 아이 같아요 어, 왜? 그랬더니 승리는요 재밌게 놀다가 친구들이 욕을 하면 사라져요 허,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승리는 욕하는 게 너무 싫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아들이랑 영화를 되게 자주 보거든요 근데 영어 아이들이, 저희 아이가 뭐 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나 막 때리는 장면이 나오면 규비이 이렇게 눈을 돌려요. 이렇게. 듣기가 싫대요. 그 말이. 너무 싫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라면, 승리는 한국 가면 안 돼요. 어, 왜? 한국은요, 욕하면 친구들을 못 사귀고, 욕안 하면 친구들을 못 사귀어요. 모든 게다 욕이에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 어, 삼촌 잘 모르시는구나. 한국은 요즘 유행이 뭔지 아세요? 뭔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부모님 욕하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친구들을 사귈 수가 없어요 왕따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약한 점을 막 얘기하고요 단점을 얘기하고요 부모님을 욕하고요 이렇다 고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말세 징조의 하나입니다 베드로, 베드로 전사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의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님, 부모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주님 오실날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날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게 너희 부모님을 순종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오래 살 거야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동의합니다. 거의 하지 마세요. 이전에, 이전에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 별로 닮은 점이 없거든요. 별로 닮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경, 경, 공경할 수 있는 모습?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각을 한줄 아세요? 난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 정말로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공경하라고요? 그게 되게 되나요? 안 돼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곳에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끔가다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이들에게 무엇 해줘야 되지? 라고 되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저희 아내와 제가 같이 살아가면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어 해야 되지? 이럴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지? 생각해 보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에게 무관심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잘안 계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배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친밀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나도 저런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아 근데 뭐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잘 살잖아 나는 우리 아버지라면 안살 거야 하면서도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너무 그 그리워하는 거죠 아버지의 자리 그리고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었을 때또 지금 아버지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아버지로서 가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 또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내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 전혀 보고 잘한 게 없어요. 제가 본건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 막 냄비 달라 다니고요. 우당탕탕 소리 나면요, 막 도망 다니고요. 막 옆집도 마찬가지. 저희 때는 참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옆집 누나를 어디 막 결혼한 누나가 한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누나를 세댁 누나라고 불렀어요. 그 누나가 이제 아줌마라고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너나 부를 때세댁엄 세대 누나라고 불러. 그렇지 아직 나는 누나 나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갑자기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요. 막 으악!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누나가 아기를 들쳐오고 막 뛰어 나옵니다. 막 뛰어요. 남편 분이 와가지고 막 머리 끄댕이를 잡고 막 그런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요. 또 저희 할머니 때도 그렇고요. 여성분들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였던 었것 같아요 되게 가치없게 여겨졌었던 거죠 내가 스스로 어떤 가치감을 못 느끼고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 아들 가장 인정받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 셋 낳은 거 그거 딱 하나 인정받으셨어요 그때는 여성으로, 여성으로서 여성으로 자기 존재가 자기가 가치 있다는 라 느낌? 굉장히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할머니들 학교도 안 보내잖아요 뭐뭘 배워 어디다 써먹으려고 살림만 잘하면 되지 애들만 잘 키우면 되지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상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 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있습니다 제가. 어, 예수 동단에서 상담사역을 했습니다 상담사역을 했는데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아, 나는 이렇게 불우한 사람이야 제 친구들 다 비슷비슷해요 뭐잘 사는 친구, 행복하게 사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어, 이렇게 어, 홀어머니가 계시거나 또는 뭐 이혼을 하거나 깨진 가정이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신체한탄을 하면서 참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와 우리 집 같은 집이 어디 있을까 또 어디다 얘기하기도 창피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주변에 그런 깨진 가정들 너무 많더라고요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상담 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정말로 그거, 그 얘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로 테레비에서만 봤을 법한 그런 내용 영화에서만 봤을 법한 그런 내용? 누가 그들의 상처를 알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누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정말로 하루 종일 부모님에게 폭력을 당하고 감금당하고 정말로 심한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성폭행을 당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너 부모님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감히 그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정말로 어? 희망도 없고 정말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던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 친구들에게 이 말을 얘기하면 이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야, 부모님 공경해 그래야 네가 잘 살고 오래 산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오래 안 살아도 돼 빨리 죽, 죽어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해요 잘안 살아도 돼 괜찮아 내가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을 공경할 바에 한해 내가 죽고 말지 아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상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볼때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절대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말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어? 내 육신의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라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그뭐다 지난 얘기를 가지고 그래 야, 장난삼아 얘기한 거잖아 농담 삼아 얘기한 거잖아 그냥 굳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들의 상처를 알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요? 절대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되게 묵상 많이 하게 하셨어요. 저도 이해하셨었어요. 아니 공경할만 해야 하죠. 내 평생 소원이 아버지랑 똑같 아버지처럼 사는 아버지랑 전혀 다르게 사는 아버지를 닮지 않는 삶이네.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공경해야 돼. 너희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내가 너에게 왜 너의 부모님을 사랑하라, 공경하라고 말하는 줄 아니?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부모님니까 그러시겠죠. 뭐 그냥 뭐 그게 자녀의 도리니까요. 뭐 그렇겠죠. 저의 마음에 별로 안 와닿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부모님은 너 네가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왔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야 너의 시작이 너의 부모님이야 그래서 너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너의 부모님이 너의 정체성의 일부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너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 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아버지와 추억이 없습니다 함께 지냈던 추억도 별로 없어요 뭐 함께 밥을 먹었던 추억, 얘기했던 추억, 시간을 보냈던, 여행했던 뭐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뭐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별로 굉장히 환한 얼굴 나의 피로를 얘기했을 때 굉장히 한숨 쉬는 그런 얼굴 아버지가 피로해라고 했을 때 그냥 뒤돌아 서는 모습 이런 모습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주님 아버지가 저, 저로 제가 아버 어디로부터 온지 설명해 줄 분이니까 내가 지금 당신 아버지를 사랑할게요 지금부터 공경할게 하면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추억이 없어요 아무런 추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 적으로 요청하세요 사랑해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나 어디부터 서 풀어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호주에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뭐 카톡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전화하려면 공, 국제전화 카드를 사야 돼요 공중전화를 가가지고 동전을 놓고 국제전화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때 당시에 저는 예수본도단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본도단은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자비랑 성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뭐 밥을, 막밥 먹듯이 굶어요 밥을 <웃음> 밥을 막 자주 굶고요 돈이 없어서요 또 정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쇼핑을 가거나 아이쇼핑을 해도 버스비가 필요하잖아요 아이쇼핑을 하러 가거나 또무을 하러 갈 때에도 다 모든 게 사치입니다 사치 그런,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떠오른건 뭐였냐면 아,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저희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모텔이 하나 나오거든요 모텔에 있는 전화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카드를 챙기고 곳으로 갔어요 전화를 딱 합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버지 잘 계시죠? 별일 없으시죠? 건강하시죠? 딱세 마디 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웃음> 아무할 말이 없어요 뭐 아버지와 추억도 있고 해야 뭐 옛날 얘기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아무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세 마디 하고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죠 그래 해외에서 고생이 많다 건강을 잘 챙겨라 아기는 건강하니 뭐 며느리는 잘 지내니, 뭐 단답형으로 "예, 잘 지냅니다. 뭐 왔다 갔다" 하고 좀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 근데 뭔지 얘기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게요. 한참 머물, 한참 망설였어요. 입에 차마 안 떨어지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한참 머물다가 제가 그냥 아, 마음먹고 질렀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한10 정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 그래, 끊자. 그리고 끊으시더라고요. 저는요, 사실, 아버지, 혹시 어버이날에 아버, 아버, 부모님한테 전화하셨어요? 전화 다 하셨죠. 예, 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다 받으셨죠.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를 못했습니다, 아직.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전화를 하려고 하면 심박수가 200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저를. 어, 어제 그, 어버이날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생신이 5월 24일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알아요. 제가 아버지하고 통화를 잘 하지 않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일년에 한두 번? 그것도 정말 마음 먹고 전화하기 전부터 30분부터 30분 전부터 아 아버지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해요 참 부끄럽습니다 예 목사로서 부끄러워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제 안에 근데 어머니도 잘 아세요 저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보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하세요 아 우리 막내게 제일 미안해 우리 막내가 참 힘들게 살았지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세요 그래 인정 이렇게 하세요 근데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관계를 쌓아 나가라 함께 시간을 보내라 함께 추억을 만들어 나가라 근데 좀 어려워요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한국 가면요 아버님 항상 방문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죠. 저희 아버지는 말씀을 잘안 하세요. 어렸을 때밥 먹으면 밥 먹다가 얘기를 하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밥 먹는데 무슨 말을 하냐고 <웃음> 말씀을 잘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 갈 때마다 방문을 하고 식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과 제가 관계함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자, 너의 아들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봐 너의 아내에게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니?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렴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듯이 그 내가 너에게 하듯이 네가 나에게 하듯이 아버지에게 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아버지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어 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그분을 계시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내 아내와의 관계 또내 아버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절을 한번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아참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을까요? 항상 화가 나 있는데 <웃음> 애들아 밥 먹어 그러면 안 먹어! 그리고 10분 후에 내려옵니다 밥 줘. 안 먹는 다음에 밥죠 그렇습니다 야, 소리 좀 지르지 마 내가 언제 소리 질렀다고 그래? 지금도 소리 지르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8학년하고 5학년이에요 한상, 한참 막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막 호르몬의 변화, 사춘기를 막 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절 뒤쪽을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이나 어떤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이들을 혼낼 때 저는 내가 아이들을 매로 키워야 한다고좀 생각하는 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주 혼내고요 또 필요하다면 매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항상 블라인드를 내리죠 예, 저희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래서 또 이웃이 볼까 봐 블라인드를 내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좀 긴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빠 애들 때리면 안돼 여기 캐나다는 때리면 안 된대 그랬더니 괜찮아 아빠 뭐 잡혀가면 너 혼자 살면 되지 <웃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잘 알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훈육할 때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정말 잘못해서 양육할 때 아이들은 알아요. 아,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구나.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혼내는 거구나를 아 그걸 알아요. 그런데 나의 어떠한 감정,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화풀이를 한다거나 밖에 나가서 일하고 나와서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한다거나 감정을 쏟아낸다면 아이들이 그것도 중반 금방 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아니왜 한강에서 빵 먹고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것이죠. 5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양육해야 돼요 때로는 사랑으로 훈육하고요 매를 들어야 한다면 매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떠한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 아이들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예, 벌써 시간이 또 55분이 지났네요 아직 반도 안 왔는데 <웃음> 5분,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자, 이 사도바울은 지금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 관계를 어디에 비유하냐면요 교회에 비유합니다 교회 자,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25절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28절에 29절이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또 32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니 구절구절에 계속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남편과 아내 또 가정과 교회를 대조시켜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루터는 마틴 루터 아시죠? 유명한 종교개혁자죠 그 사람 가정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나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의 그림자. 그림자는 뭐죠? 본체가 있어요. 본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이 하늘나라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보면 그 본체의 어느 정도의 모양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이 가정은 바로 하늘나라를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에요. 또 마틴 루터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작은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 화목, 관계의 친밀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 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기쁨을 누리는 걸 너무 싫어해요. 교회가, 가정이 이 기쁨을 누리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요. 이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예언계시록까지 정말로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정말로 어, 정말로 뭐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나오거든요. 아, 말씀을 읽지 않게 아니, 읽지 않을게요. 말씀 읽지 않을게요. 2장 1절에 보면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창세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죠?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걸어 다니셨다는 라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와 함께? 아담, 또 하와 아담과 하와 함께 예당 선안을 거니셨어요 그, 이유, 그 뜻은 뭐죠?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직접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같이 밥도 먹고 사냥도 해서 고기도 구워 먹고 또 하나님이 흙으로 동문들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보냅니다 그럼 아담이 그 이름을 지으면서 막 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함께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 코끼리라고 이거는 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아, 코가 기잖아 이렇게 해. 코가 기니까 코끼리 이렇게 코끼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하나님. 아 너무 잘 지었다. 어쩜 너는 그렇게 이름을 잘 지니? 너무 멋있게 잘 지었구나. 그래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요. 근데 사단이 이제 아담에게 하와에게 옵니다. 아 하담 아담 하와와 사단이 하는 이제 대화 내용을 좀 제가 잠깐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와가지고 하와에게 물어봐요 아, 하와야 야, 이 에덴 동산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신비한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뭐, 뭐 사과 뭐 배도 있고 뭐, 뭐 앵두도 있고 또 저기 가면 뭐 이런 동물들도 있고 야 정말 에덴 동산 끝내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 같아 하나님 정말 최고인 것 같아 그러면서 사단이 시선을 돌리죠. 선악과로. 야, 너 선악과 먹어봤니? 아니, 안 먹어봤는데. 야, 저거 정말 맛있게 생기지 않았니? 아니야, 근데 저거 먹으면 큰일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고 맛있게 생겼다고. 맛있게 생겼다고 무슨 맛이야? 너 진짜 안 먹어봤니? 정말 과일 중에 과일. 정말 정말로 최고일 것 같아. 그렇지 않니? 아니야, 근데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안돼 아니야, 달라고 안할 테니까 달라고 안할 테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니? 무슨 맛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 하와이 눈에 그게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정말? 진짜로?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이 선역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뭐 지금 사단이 뭘 던지고 있는 거죠?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던져주기 시작해요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은 없어 야 하나님 그런 분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야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하와가 믿을까요? 어제에도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사단이 와서 말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장난하지 마 그러면 우리 금방 알아채겠죠 아,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구나 라고 알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의심을 던, 던지면 어떻죠? 하나님 정말 그러셨어? 아니야 사단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런 의심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의심을 줘요 계속 의심을 줍니다 그 의심이 자라나면 교회가 깨지게 돼요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야, 네, 네 남편이 그랬다고? 네 아내가 그랬다고? 아닐걸?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래 결혼 생활하신 분들, 30년, 40년, 50년 결혼 생활하는 분들 관계에서도 정말로 금방 깨져요 관계가 서로 의심하게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야야야 잠깐만봐 저김 집사 잠깐만봐 야이 집사가 있잖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그러면 벌써 끝났어요 의심우로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말이요 발이 달려서요 이미 모든 성도가 다 알게 돼요. 야 목사님이 말이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됐어 됐어, 됐어. 이미 끝났습니다. 그 발이, 말이 발이 달려서 모든 송도에게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되는 줄 아세요? 그래,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 얼굴을 봐봐. 자, 이 집사님 얼굴 봐봐. 그럴 줄 알았어. 뭔가 있어. 의심이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깨져요. 분열됩니다. 사단은 이 의심을 굉장히 잘 사용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죠? 이 의심을 집어넣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지가 않아 이게 뭐야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 네 모습을 좀 봐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럼 돌 떡으로 만들어봐 네가 스스로 증명해봐 베드로는 어떻죠?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심, 사단의 강력한 무기를 막을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소서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죠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 위에 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것이에요 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사라지게 하고 그 사단의 강력한 무기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내가 그럴 리가 없지 라고 믿어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그렇다 할지라도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 집사님? 아니야 아니야 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단의 의심의 공격 의심이라는 정말로 강력한 무기를 막는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우리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공격 무기예요 공격 무기 믿음은 사단의 그 강력한 무기를 막는 방패였다면 사단을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자,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려요? 네, 알려드릴게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어떠한 흠과 어떠한 상처로 인하여서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존중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지체를 사랑하고 오른밤을 때리면,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공경에, 공경에 빠뜨렸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빵을 주고요. 그 사람이 목마를 때 물을 줘야 돼. 물을 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단의 모든 공격들, 사단의 모든 괴개들을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고 우리 교회를 깨뜨리는 나의 가정을 깨뜨리는 그 공격 무기를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그들을 괴멸시키고 그들을 파쇄시키는 놀라운 공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찬양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실 때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버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정말로 모습이 없습니다 내 아내, 내 스스로 정말로 내 아내, 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아내, 내 남편의 그 연약함을 끌어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 능력은 오직 주님 당신이 주셔야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 당신의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단의 모든 괴계와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넉넉하게 막아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아내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내 자녀들을 정말로 주님 당신께서 주님 그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모 부모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기 워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부모를 용서하고 아버지 정말로 내가 부모를 섬기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라는 그 말은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화해는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함께 용서를 구하고 함께 화해하는 것이죠 근데 용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사람만 해도 돼요 나 혼자만 해도 돼요 혹시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남편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또 아내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사랑하시겠습니다.